아네 안녕하세요 <웃음> 오랜만이에요 <웃음> 오랜만이에요 그 저번주 김웅서탄에서 추천을 받은 심선수님을 제가 오늘 뵈러 왔습니다 저희는 생생 근육통 근육통 <웃음> 근육통 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사실 뭘로 바꿨는데요? OT 받으러 왔습니다 아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저희가 심 선수님께 OT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어뭐 사실은 저희가 뭐, 뭐 아예 모르는 사이는 아니죠. 뭐다 했죠 이미 끝났죠. 네, <웃음> 네. 할거다 했습니다. 이미 할거다한 사이고. 네. 사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저번 주에. 어? 김에 갔다가 또 구리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면목동 오니까 아 좋네요 기분이 일단 처음에 멀리 보내드릴까요 또? 아니 제주도 이런데 이동익 선배님? 예. 네. 제주도 이런데 보내드릴까요? 저 좋아해요 이동익 선배님 아네 오늘 저희가 하체 운동을 또 하러 왔습니다 뭐 했었잖아요? 그쵸 그 생생근육통 처음에 있는 그 영상 좀 많이 봐주세요 그럼 몇 세트 할지 모르겠어 사실 어, 많이 안해요 요즘에 많이 안해요 요즘에? 한 시간 조금 넘으면 끝나니까 에? 1시간 너무 끝난다고요? 1시간 네, 정도 하면 끝나는데 이게 두 명이니까 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 일단 진짜... 전현둑 씨가 왔으니까 는 죽여서 보내야 되니까 <웃음> 오늘도, 오늘을 매이는 스쿼트 그럼 뭐 일단 뭐 거두설매하고 한번 가볼까요? 여기 뭐하는데 여기? <웃음> 아 여기는 제가 레슨하는 면목동 고구마팀 이 있습니다 스쿼트 왜맨 처음에 하나요 스쿼트? 그거 제가 좋아하니까 맨 처음에 하는 건데 아, 네, 좋아하니까? 네. 하아 혼내지 아, 마요 발을좀 쫓겨야지 네비. 골반 넓이. 골반 넓이 정도 맞추고, 이거는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이게 서면, 백스쿼트는 여기 있잖아, 원래. 네. 바가. 네. 그 바가 여기 있어가지고 중심 맞춰로 이게 상태 각이 저절로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골반이 뒤로 이미 빠진 상태거든. 네. 이 꺾지 말고, 꺾지 말고. 얘네가 움직여야지. 아이 무릎하고 발목하고. 왜 천천히 앉으라니까. 천천히 가서. 내정도이아이 맞춰야지. 앞에 보고. 아 아파. 이렇게 떨어져야지. 네. 거기도 올라가고. 머리 안 숙여도 돼요. 네. 얘를 밀어야지, 얘를. 아. 팔을 왜 자꾸 그렇게 하냐니까. 이게 아, 습관이 돼 가지고 스쿼트는 그 동작이 안 나오면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게 가동성이 안나오면 연습 백날 에도안 돼요, 이건. 스쿼트는 처음에 보면 이게 자, 이 사람이 잘하겠다 못 하겠다 그게 있거든. 근데 저는 좀 허리가 아파 사실. 그렇게 하니까 허리가 아프지. 아, 저번에 그렇게 와 가지고. 아, 그런 핑계는 될 필요 없어. 네. 아, 나 이게 제일 신기한 데 너 좁은 스탠스에서 보통 허리가 굽거든요 이게 일정 내려가는 게신기하네 여기 서봐요 여기 여기 이쪽 등기대고 서등 여기 등 기댄 다음에 네. 뒤꿈치로 바닥 밀어가지고 이정겨먼 네. 이렇게 끌고 와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지 그러면 여기 힘이 걸린단 말이야 네, 오. 네 전체 내렸다가 이등 완전히 다 기대가지고 체중으로 해야 돼둘 그대로 밀면 이렇게 아 타고 오잖아 둘 네. 20개. 아짝 올려야 돼요. 지금 그 종아리 앞쪽이 아픈 게 맞죠? 예. 얘가 그 발목 가동성 안 나오시는 분들이 운동하시기 전에 좀 하면 약간 보조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로. 발목의 가동성? 예. 오. 예, 준비 운동을, 사전 운동을 좀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중량 조금 더 들겠다고 주저앉듯이 그냥 쏙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 기본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개념에서 아예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천천히 하라니까. 그리고 힙을 뒤로 미는게 아니고 아이 사람이 진짜 얘가 움직여야 된다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앞으로 밀어줘야지 이거를 지옥에 올것 같아 잘못 온것 같아 여기 <웃음> 아니, 잘못 온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여기 끼우셔이 스쿼트를 해가지고 대퇴사드를 쪼갤 수 없어요 일단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게 대퇴사드의 무슨 뭐 고립 이런거를 생각하고 스쿼트를 접근하시면 안돼요 사체 전체에 데미지를 주는 거지. 사도 짜고 이런 동작들은 어떻게 보면 변형이죠, 그냥. 여기서는 움직임에 집중하셔야 돼. 근데 그거를 하려면 연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속도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전현득씨가 속도 조절을 아예 안 하죠. 리프팅 하시려고 그러네. 하나. 둘이. 셋. 아, 좀 낫네. 열. 그만. 아이고. 좀 알아가는 것 같아. 심 선수님 하체를 만드는 데까지 스쿼트가 한몇 프로 정도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내 하체 만드는데? 한 80%? 80%? 네. 80%도 아니고 네. 한 거의 90%? 거의 90%?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심 선수한테는 그 만큼 중요하다. 하체가 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예전에 좋았죠, 예전에. 스쿼트만 제대로 해도 만들 수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 가려면 스쿼트를 좀 놔야죠, 오히려. 아그 이상으로 가려면 커트 오히려 놔야 된다 머신들 사용해서 부족한 부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해야지 너무 이 3대 운동에 매달리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못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 바벨을 여기다 얹고 가는데 얘를 제대로 안 잡아주면은 이 밑에가 다 무너지죠 그 통으로 버텨야 돼 이, 그리고 이그 잡을 때 네. 이걸 앞으로 미는 게 아니고 네. 아래에서 위로 받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얘를 꺾어야 돼요 이렇게. 얘 들어주고 제 100% 제 생각이니까 척추를 정렬해서 중립을 맞추세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스쿼트 못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이 중량 걸어놓고 그걸 어떻게 해얘 흉추 세워가지고 무조건 아치 잡으셔야 돼요 들고 나오면 중립으로 갑니다 얘 세우고 얘 고정이 안 되죠 빡 좋아줘야 돼 그래도 호흡 잡고 올라가야지 하나 우리 부들부들 떠어둘셋 하나 셋. 뭐해 흠신이 안 좋네요 아홉 혼... 아... 열 이거 혼자 할 때는 이거 이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한 4세트, 5세트 하고 치우지 오늘은 운동을 길게 못할것 같아서 나조시려고그런는거 아니에요? 맞지, 근데 스쿼트를 너무 이상하게 하네 일단 손이 너무 좁아요 무조건 좁게 잡는 게 아니고 어깨랑 자기 흉추 상태를 봐야지 발좀 제발 11절 하지 마요 네? 지금 11절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더, 열이, 하 내리고. 네? 발좀 조금만 모아요. 네. 그냥 그대로 눌러주고. 네. 털지 마, 털지 마, 좀. 이게 툭툭 털지 말고. 응. 전현득 씨처럼 스쿼트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이거 하는 게 나아요. 이게 훨씬 효과적이거든 상체 각이 너무 죽으면은 다리에서 받으려면 다 위에서 받아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헥스쿼트를 하는 게 훨씬 낫다 너무 좋아 아, 아, 아 다리가 그냥, 그냥 몸통만아요 아주 어? 아악 으으씨야 <웃음> 어, <웃음> 왜 소리를 내요 <해요>, 이거? 으아악 으아악 으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뭐를 신창원씨 내년에 시합 나오냐고 아 내년에 나가죠 올해에는안 나온 거 아니라 못 나갔죠? 취소가 너무.. 연기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심창훈에게 대보란 그거 누가 날린 거야? 그.. 대전의 보디빌더라고 아.. 원종인 씨! <웃음> 대보 시합은 이제 안 뜁니다 진짜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대보 시합 안 뛴다고? 안 뛰어요 왜? 아 빨리 하라고! 조지! 셋! 넷! 다섯! 아홉! 예예 아니 그러면뭐 생각해 준시합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고? 내가 할수 있는 건 사실 다 있지 원래 저 같은 사람들은 보디빌딩 하면 안 돼요 허리 두껍고 머리통 크고 그러면 은 원래 안 해야 되거든요 머리 작은데 왜 누가 자꾸 그거 물어보던데 신창훈 선수 나바에서 보고 싶다고 이거? <웃음> 이런 거 하고 미쳤나 봐 아니, 나바에서 저기 퇴장그 퇴장, 퇴장. 내려오세요 네? 어.. 기대되는데 내년? 뭘 기대해. 뭘 만들어야 지나가지 근그 스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잘 버티는 거죠. 중요한 게 어딨어 아, 네 자, 엉덩이를 뒤로 잘 밀어주세요 몸이 뜨지 않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나와? 어우.. 나오지 죽이는데? 기구를 사용하는 데 있으세요, 지 그 생긴 거 그냥 생긴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뭘 이렇게 바꿔서 뭘 하고 이런 게왜 필요하냐는 거지. 그냥 이게 사용법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쓰면 그 목적에 맞게 쓸 수가 있는데 굳이 그걸 바꿔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발가락을 밀면 물이 많이 아파요. 둘. 셋. 넷. 넷. 하나 더. 한 개. 아이, 뭐해. 에이, 그만. 야, 하체 운동의그 팁은 그 생생 근육도 맞았하하하하하하운하할 때가 언제였어요? 처음에 체하 나갈 때죠. 체하정 <웃음> 체전? 하 아, 처음 나갈 때그 시기까지 고구마 하하하거두하 먹고 막. 체중이 안 빠지지 빠질 리가 있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도 체중 못 맞춰가지고 하우나에서 7kg 뺐는데 그다음부터 못하하하하 아, 그렇게 해, 야. 둘이. 넷 넷. 다섯. 힘들다. 마지막? 순간 제가 목소리가 이상해졌어, 아니에요? 그 거? 아, 죽인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이 하체 운동은 스쿼트가 정상적인 움직임이 안 나오면 힙이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 움직임에서 문제가 생기거든. 뭐 허리가 아프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오. 예전에 조선생이랑 셋이 상도 운동하다가 대좀 혼나고 있었어요. 옆에서 먼, 먼 곳을 보더라고. 흔들기가 <웃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아니라고 도와주던가먼 곳을 보고 계시더라고, 그냥. 아예. 제가 원래 위기에 비겁한 남자입니다. <웃음> 얼마나 힘든지 보여줄게, 지금. 혼자 운동했어? 응? 어? 빨리 하셔오주 셋. <웃음> <됐>. 빨리해. <웃음>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웃음> 빨리하라고, 빨리하라고. <웃음> 아, 야.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그냥 할만했습니다. 아, 할만했어요? 예. 총한 150세트 정도 했는데. <웃음> 아, 역시 달라. <웃음> 신민이 턴 달라, 역시. 도라인가 <웃음> 봐. <웃음> 어, 첫인승 좋았죠. 어, 저는 원래 사람 처음에 보고 싫다고 생각 안 해요. 좀 봐야지, 알지. 어, 괜찮았는데? 그때 저좀그 약간 다크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아, 사람이 호의적이니까, 일단. 네. 포기하세요. 아니, 이거는 보... 타고나는 겁니다. 보디빌딩의 위전적인 요소가 강하듯이. 피부도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아니, 잡티가 하나도 없어, 얼굴에. 어쩔 수 없어요. <웃음> 어 저는 친하다고 생각해요 아,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 가장 호의적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아 진짜요? 어. 제가 안 무서운데 누가 그고 보냈어요? 그 의정부에서 취합될 때그도민철에될때그 네. 그 같이 같은친 동생 오그 시절에는 그랬죠 경피해 잘생겼지 방 망설임인데 이렇아 <웃음> <웃음> 전투모 61호 썼어요 61호 그리고 보디빌딩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웃음> 6 아래로 떨어져야지 56 아래로 떨어져야 지저 56이거든요, 제가? 네. 그 정도는 돼야지 지금 송기현 씨 송기현 씨는 제가 처음에 안게그 미스터 경기 시합을 뛰었는데 네. 가슴 체급을 뛰었거든요 제가 1등하고 송기현 씨가 2등 했어요 2등하고 그 송기현 씨가 트로피 던지고 집에 갔어요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한 바탕 난리나고 그때 이제 연이 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친해졌지? 왜 똑똑하게 운동 잘해요?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 송기현 씨도 그 제가 이런 허리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또 저랑도 웅퉁점이 있어가지고 아주 네.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다음 주 우리 트로피 던진 송기현 씨 미스터 경기 트로피 던진 송기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들어왔습니다.